오, 주말인데 참 좋다. 아빠! 네. 음, 응. 음, 음. 아, 주말에 리아 친구들 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올라갈 수 놀게요. 그래, 그래, 그래. 네. 리아 잠깐 일로 와봐. 네. 친구들이랑 놀 때, 제치하게 네. 놀지 말고! 자, 여기! 5만원! 어? 5만원으로. 통 크게 놀렴, 알겠어? 얘들아, 오예, 예, 오예, 오예, 가게, 오예. 예. 아, 얘들한테 아, 수박이나 갖다 줘야겠네. <웃음> 야야야, 리야야, 근데 있잖아, 너네 아빠 진짜 상남자 같아, 엄청 멋져. 에? 맞아 맞아, 엄청 멋있으셔, 통도 엄청 크시고 말이야. 아닌데, 우리 아빠 다 남자인데. 내가 그렇게 상남자처럼 보였나? 나 알고보면 멋있는 남자일지도? 여보! 또 여보야? 여보! 내가 시쌀 때 변기에 앉아서 싸라고 했지? 3번, 8번 다 튀었잖아! 여보 애들도 보는 앞에서 그런 응. 이야기를 하다니 그리고 상남자라면 무조건 화장실을 서서 네. 써야 돼 어? 왜 아저씨 진짜 상남자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아빠 알고 보면 진짜 상남자일지도 <웃음> 엄마 아... 이게 무슨 남자다운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남자가 앉아서 살 수도 없지. 남성성을 포기할 수도 없어. 그럼 그럼. 음. 야, 그런데 리아 집은 계단이 많아서 술래잡기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음, 그런가. 음. 음 듣다 듣자니까 못 들어주겠구만. 어? 어? 얘들아, 남자가 돼 가지고 말이야. 업. 음. 이렇게 빠진 소리 하면 안 되지. 업. 음. 다칠 걸 걱정하면 사내가 아니다 오. 아저씨는 5층 미만은 계단을 이용하지 으악. 않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는다 어. 어. 으, 으, 우와. 우와. 우와. 그러면 역시 아저씨는 울지도 않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다니 어쩌면 빠 남자는 절대 울지 않는다! 으, 으, 으, 남자란 말이다 딱세번 운단다 첫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세 어? 번째는 내가 죽었을 때다 어? 이렇게 남자는 세번 오는 거야 알겠지? 어? 나도 아저씨같이 산에 나온 사람이 될 거야 음저 이제부터 어? 너네들은 새롭게 상남자로 태어난다 알겠나? 예음 어? 아! 그리고 남자들! 남자들도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살면서 세 번만 울어요! 마! 남자는 세 번만 우는 거야! 마! 우린 다시 상남자로 태어났다 마! 조용히 해라! 오늘 하루 상남자 상남자 들어길래 제가 슬픈 영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준비해왔어요! 3단계를 다 버티면 상남자인 거 인정해줄게요! 음... 가자! 우리 남자들! 맞아. 가서할 구만. 아, 아, 아, 간다. 흠 흠. 자, 그러면 눈물 참기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자, 우선 1단계인데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는 영상이에요. 같이 오시죠. 계속 리 <목소리> れ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速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 マラソンが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 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 음~ 니 그것은... 인간의 가 모든 인생이 누가인생마라 뭔가 각자의 음... 길을 찾아서 자기 꿈이 있다는 것 같은데 뭔가 감동적인 영상이겠는데 뭐 슬프진 않는데? 맞아. 인생은 불닭볶음면이야 왜? 하지만 배울 점이 있는 영상이었어 음... 왜 아무도 안 울었다고요? 뭐 1단계는 하니까 <웃음> 그러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2단계 영상은 엄마의 빈방이라는 영상이에요 과연 이걸 보고 아무도 안울수 있을지 아, 나 엄마 에게 슬퍼하는데 간다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No, <웃음> there, there. 나 진작 얘기하지! 얼마 들다 뭐가 그렇게 재밌돼! 여기 야! 소리 줄이라고! 소리 줄이라고! 고장 있잖아! 공부해! 너무 열어! 대학 갔다 고가지고지멋대려야 뭐 그냥! 아니메신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딸안 뽑으면 뭐 지겠으나지. 약국 문연데 있을 거야. 연락하고 목만 아파? 월급 얼마나 된다고 하죠? 아녀스고 미안한 마음이 다 기집애 날씨가 온다더니. 주워 겨울이 불을 보며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 마음이 짠해졌어 마음이 짠하네 나도 자취하고서 엄마를 좀안 찾아간 것 같긴 한데 음.. 눈물이 나는 눈물 왜안 음. 찾아가 찾아가 하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맞아 마? 생각보다 안 슬픈데? 아직도요? 음, 음. 진짜 안되겠다 비장의 카드인 3단계를 오픈할 때가 온것 같아요 이거는 다울수 밖에 없을걸요? 하! 버텨주겠어 누나 선상에 시작합니다. 눈물 없이 못봐요.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Yes.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 is not tired.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아빠해요 전화할게요 아휴어대아남자라서 눈물 같은 건안휴 어휴 어휴 아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아빠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아빠아빠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자휴아휴아휴 어휴 어휴 어휴 어 아, 남자예요 아빠 아, 그... 안아요 저희 어... 음. 댕댕이는! 하나 도안 g d i 봐. g ding, ding, ding, ding, d i 뭐가 제일 슬프셨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뿖>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삐이> 안녕!